사거살 음, 거야? 안살 거야? 사고 있어? 응! 음? 에이샤또 사고 있다고? 응 음. 집에 그렇게 많은데 또?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? 음, 종류가 왜 이렇게 많 종류가 이렇게 많잖아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? 어? 어떤 거? 어떤 거그이쁜거 어떻게 알았을 거? 할머니 집에 그두 개나 두 개, 세 개가 있는데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w h w a w h a w h y o u e left y o u e left 할머니 집에서 본것 찾아봐 할머니도 찾고 가고 있으니까 조심조심 조심, 다녀요. 알았어요? 할머니 어떤 거 샀어? 아직 못 샀어. 고르고 있어. 응. 나 이것도 예쁘다. 그, 음그 응, 예쁘지? 응. 어, 색깔 예쁜 걸딱안 해. 응? 응. 들대로이 <웃음> <웃음>